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나 자신이죠. 어떤 운도 아닌 진짜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타로카드로 만들어 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 원의 예,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는요. 진짜나 굉장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타로카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너무 우울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 깊숙이 억압된 어떤 감정이 가끔 내 발목을 잡아서 정말 중요할 때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그 감정이 해결될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그 근사한 모습까지도 살짝 엿볼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드와 인형을 따로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오늘은 먼저 카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인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참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카드나 인형을 고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숨을 후하고 내쉬고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치워주세요.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시고 일단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일반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카드에는 나의 아주 깊은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마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눌려왔기 때문에 나조차 잘 몰랐던 아주 깊은 마음들이에요. 그 속마음 제가 살펴볼게요. 제 눈앞에는 이렇게 연관되는 이미지들이 보이네요. 보시면 백조가 무언가 빛을 보고 있어요. 백조는 여기서 나가고 싶죠. 은둔자는 호롱을 들고 있고요. 언젠가 나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막아요. 왕은 아주 현명하지만 때로는 이, 이 이성이라는 것이 나의 많은 가능성을 막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가고 싶음에도 이 새와 같은 호롱을 내가 들고 있음에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꾸만 그걸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자꾸 억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억압받은 마음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볼게요 무슨 마음이 과연 1번분을 힘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왕이 나옵니다 앞서 카드에서도 보셨죠? 검의 왕이에요. 내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경험해왔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안 될까? 왜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 할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끔은 너무 어둡게 보여요. 물론 그것이 내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죠. 이런 그림자들이 때로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해요. 과격하게 달려나가는 사람을 보면 나는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전차를 타고 맹렬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지만 저러다 모든 게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새 자꾸 우울하고 내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내 안에 이런 두 가지 내가 싸우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두 가지 마음들이 자꾸 다투니 내가 마음이 편안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 두려움을 벗어 던졌을 때 그리고 남들은 그것이 잘될 거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완벽하게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주 굉장한 당신을 카드 3장으로 보여드릴게요. 당신은요, 아주 성실하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조금의 하루하루들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당신은 그 안에서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신의 성실함이 당신의 괴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쌓게 해줄 거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여태까지 힘들었다면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말처럼 내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제일 좋은 카드는 이 카드네요. 왜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놓아줄 때 나는 비로소 광대가 될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갈수 있고요 어떤 일이든 할수 있어요 내 안에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꾸 두려워하는 자신이 있고 자꾸 이거저거 따져가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지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됐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힘으로 당신은 부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광대를 깨워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다소 엉뚱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갖추는 당신의 모습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대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는 당신의 모습이 저는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 세상의 카드에는 2번 분이 의식하지 못한 아주 깊은 곳에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2번 분도 듣지 못한 2번 분의 마음의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세상은 거칠고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매력적이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태까지 이번 분이 경험해온 세상은요. 아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있지만 동시에 상처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거기서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을 하지 않을 때도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혹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할까? 그런 질문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실은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마음은 변치 않고 있는데 나 혼자서 검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두근거리는 사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네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 초기의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겠느냐라고 하지만 종종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늙어서도 아주 사이가 좋은 노부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있으니 도리어 지금 사랑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사랑을 하고 있어도 연애를 하고 있어도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것이 맞는 사람일지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나는 상처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분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다투고 있죠. 내 마음이 자꾸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다시 한번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두려워요. 두 개의 마음이 온종일 다투고 있고 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요. 마음 깊숙한 곳에는 당신은 사랑을 할수 있을 만한 어떤 별을 갖고 태어나셨네요. 아름다운 별이 있고요. 거기서 함께 별을 볼 사람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 어떤 완벽한 사랑, 사실은 완벽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꿈꾸는 오래오래 이어지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은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당신이 모르는 아주 깊은 마음속에 요 이렇게나 커다란 감정의 잔이 있네요 이 잔에는 요 사랑으로 가득하고요 당신은 이 잔에 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잔을 내어주는 게 그래서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주는데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도 있고요 그것이 자꾸 나를 억압합니다 자꾸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인연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별을 같이 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내안의 불안이 나를 방해하네요. 그렇다면 이 불안이 사라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당신은 결국 이 동산에 가게 될 거예요. 옆을 보시면 마녀가 너무나 많은 지팡이를 들고 산을 오르고 있어요. 이 과정이 고통스럽죠. 어쩌면 우리 이번 분도 사랑을 하는 데 있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나에게 꽤 괴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개의 텐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그만큼 마음이 여리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이용해 먹고 사라지는 어떤 사람들도 제 눈앞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언덕 위에 있는 것은 이런 광경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 떠오를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이 당신의 인연을 만나는 그날에는 해바라기 바... 가운데서 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밝은 해가 떠오를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뿐이에요 당신은 그런 감정의 잔을 타고났으니 분명히 예쁜 사랑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타로카드로 본 진짜 당신이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에 든이세장의 카드에는 3번분도 모르는 3번분의 아주 깊은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천천히 살펴볼게요 3번 분은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네요. 마음 깊숙한 곳에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가만히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카루스는 밀랍날개가 모두 녹아 떨어지고 말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태양에 다가서고자 하는 용기, 좀더 밝게 빛나려는 어떤 추진력 같은 것이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인데요. 이러한 추진력은 아무나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신의 깊은 마음속에는 아주 많은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당신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더욱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신만의 완벽한 정원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민들레 홀씨들을 세상으로 날려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날려보낸 홀씨들 중에 몇 송이가 꽃을 맺게 될까요? 저는 아주 많은 꽃들이 지금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민들레들이 피어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태양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또한 이 펜타클 텐의 아름다운 정원 또한 지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뎌서 나는 때로는 초조해집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근사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있음에도 때로 우리는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당신이 꿈을 펼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 깊숙이 나를 억압하는 것을 카드 세장으로 알아볼게요. 칼은 말이죠. 때로는 무언가를 베는 도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베기도 해요. 나의 날카로운 마음이 나를 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따금 나는 돈에 쫓길 때가 있어요. 내가 구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내가 일으키고 싶은 사업이 있고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작품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에 나는 너무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해내고 있는데요. 당신이 보기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 또한 제 생각에도 당신이 그것을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칼이 나의 나의 심장을 가끔은 후벼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억압하려고 해요. 이건 내가 할수 없는 거야. 이건 어차피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는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금은 열등감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더욱 군사한 것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들을 모두 극복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 될까요? 지금도 빛나고 있는 당신이 가장 완벽한 상태일 때를 제가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러한 두려움과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똑같이 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시각을 다르게 볼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네요. 이 발에 묶은 족쇄만 내가 볼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평안하게 쉴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낸 것은 당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태어납니다. 이 카드는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단단한 성체가 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성, 집, 거주지로 비유하고는 하죠. 그런 것처럼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래요. 사고를 바꾸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당신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할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3번 분은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것을 타고난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네요. 당신의 특별함을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멋진 정원에 저도 가보고 싶네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4번분도 미처 알지 못한 4번분의 아주 깊은 속마음들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네요. 그리고 꽤 성과도 냈었고요. 나는 과거에 굉장히 성공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어쩐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일 혹은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그 일을 나는 바라면서도 하지 않아요. 마치 사자처럼 날뛰는 그 열정을 나는 눌러놓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서요. 어쩌면 내가 성공했던 그 일, 내가 바랬던 그 일은 계속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깊은 속마음에서는 그것이 끝나도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좀 지친 거예요. 마음이 지쳤을 때는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두렵죠. 그리고 그 실패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을 때 나는 너무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럴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억압하고는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카드 3장으로 좀더 깊이 살펴볼게요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좀 두려워하네요.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는 4번분과 제가 조금은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때면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로하죠 왜냐하면 내 상처를 되새기게 되니까요 내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만 같고요 반면에 완벽했던 그 내가 참 잘되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어감에서 풀려났을 때 과연 4번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보세요. 4번 분은 아무도 헤칠 수 없습니다. 만약 하고자 하는 일에 또다시 누가 방해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내 중심을 찾을 수 있다면, 나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 볼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전부 물리칠 수 있다고 해요. 사번 분이 가진 힘이 얼마나 굉장한 의지력이냐면요. 마치 용을 잡는 것과 같아요. 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용이 저렇게 불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리로 향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번 분은 강한 의지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난 지금 내 마음을 보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요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마음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요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 또한 이룰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타로카드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지난 날의 상처는 그저 일기장으로 남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일기장이 있어요 아주 괴로웠을 때 썼던 일기장 그걸 들여다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간직해뒀어요.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경험들은 전부 다 종이가 되어버렸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4번분 안에 있는 너무나 강인한 4번분 자신, 당신의 위대한 의지력은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들여다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3장의 카드에는 5번분조차 모르는 아주 깊숙한 속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사실은 카드를 전부 보고 5번분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너무 지쳤대요. 내 마음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일도 가족들도 도움이 안되니 마치 이런 기분인가봐요. 역시 묘기를 부리는 것만 같은 기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나 있는데 이 공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거예요 5번 분의 아주 깊은 내면 속에는 애정과 지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갈망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건 지지 받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주 깊은 애정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힘든 그 순간에도 나를 돌보아 줄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때로 연애를 할 때면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사람을 만나고는 해요. 멋대로 이 사람을 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성질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연애 사이에 텀을 두지 못하고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건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지받고 싶은 안전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5번분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을지 세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저는 이세 카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안전한 것들을 바라는 5번 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카드는 과거의 어떤 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주 안전하고 따스한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을 나타내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좋은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지긋지긋한 기억이 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집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이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분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자꾸 주저하게 되는 이유, 우울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따스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어떤 생각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갈망이 크다는 것이 안전한 성체의 카드에서도 나와요. 나를 지켜줄 안전한 곳에 있고 싶다. 그것이 사람이든 집이든 어떤 형태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곳, 내가 안심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사실은 이런 마음도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지금 내가 가진 힘을 100% 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더 도전을 하기 쉽고 용기를 내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자꾸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했을 때 5번 분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5번 분은 생각합니다. 자,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모르겠다 라고요. 하지만 이제 5번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네요. 이러한 내면의 어떤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앞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사제는요. 물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묻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의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네요. 더 이상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모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남들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만약 내 편이 필요하다. 어딘가 기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족하지만 이 공간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번 분의 편이 될 테니까요. 5번 분도 마음속 불안 많이 걷어내시고, 5번 분만의 삶을, 그리고 그 빛나는 삶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끝 네, 조그만 저만의 잡담을 넣어보았어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건요 요즘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디 놀러갈 수도 없고 갑갑한데 새로운 경험을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 저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타로 리더보다 좀더 타로를 잘 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제, 타로 채널에는 성격상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도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또한 내면의 상처를 많이 겪었고 살아오면서 여러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분들의 마음을 감히 제가 조금은 알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도록 제가 힘 드릴 테니까요.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하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